삼겹살 나왔어. 아, 그래. 귀엽다. 약간 베이컨 같아. 베이컨? 오, 베이컨? 베이컨 같아. 베이컨. 어 장난 아니다 이거. 야 그냥 포즈로 딱딱다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야 대박인데. 오. <웃음> <웃음> 내햄 같다 진짜. 어 진짜 진짜 베이컨 같아. 어 마늘 딱 오. 이로 먹어? 아 나머지는 또 제가 다. 오왼 열. 나머지가. 이거 우리 하나 하나 는 파도 타기로. 그렇지. 내가 그 얘기할래. 어 잘했어. 잠깐만 잠깐만. 아 오케이. 네. 뭐? <웃음> 뭐 확인하는 거야? <웃음> 자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어. 음. 오케이. 푸들 가방. 음. 음, 음, 음 되게 음 혼자라서 기름기도 별로 없고 음 되게 음 맛있다. 식감이 수땡그햄마 있지? 어, 어, 어. 그거처럼 완전 촉촉하게 그냥 부들부들 부드럽게 뭉개지잖아. 어, 어. 엄청 부드러워. 없어졌어! 도스 2만 원짜리 순삭됐습니다, 지금! 아니, 하, 한 사람당 꼬지하니까 끝났어요! 와,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네, 네, 와우,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개예요? 이게 패밀리시티죠 혹시 그냥 안 자르고 드실 수 있나요, 안 자네? 자르고요? 네네 통으로네개더 주세요 통으로 네. 아, 겨자 소스 묻혔네요! 와... 아미가 묻혔어요! 진꿔못 쳤어요. 아, 참 맛있게 먹어. 어 맛있겠다. 훈제된 거를. 자자자. 후후해서. 어 맛있겠다. 닭 껍질에 싸 먹는 거야? 어. 거 뭐야? 샌드위치야? 와. 네. <웃음> 치킨 안에 삼겹살. 어. 야 약간 샌드위치 같을 것 같아 박산미치? 야 진짜 이거는 기발하다 그러니까 기발은 엄청 기발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깻잎에다 한번 따먹어 볼게 깻잎으로다 나중에 통나면 그거 먹지 그럼 또 나와 나도 먹으면 되죠 일단 마늘까지 따먹어 응? 아 그래 아 얘는 통 보이기도 거기, 서어 어. 맞지? 음. 치킨 보이잖 음. 대박 대박 잘봐한지멋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 3인 3개 응. 3인 3개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남았어 차를 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고서는 먹지 않을 거 <웃음> 같아 맛있다고? 응. 오라, 알았어. 통으로 먹어야 된다. 통으로, 통으로, 응. 통으로 먹어야 돼? 응. 아니 프랑스 바케트 빵 있잖아요. <웃음> 바케트 빵반 잘라놓은 것 같아. <웃음> 더 촉촉하게. 응. 응.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렇게 음. 먹는데 더 맛있다. 훨씬 음. 맛있다.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네. 음. 이게 또. 이렇게. 어머, 이래서 이렇게. 어머, 그래. 오! 엄마, 세상에, 세상에, 엄마. 원하는 그래. 대로 좀먹자그렇죠래 그렇죠? 양파만. 양파, 예쁘게. 따뜻히 올리시려니까. 형, 진짜 샌드위치. 응. 이걸 뭐라고? 끙끙끙 샌드위치. 샌드위치. 나. 다잘 네, 먹겠습니다. 아니, 우리 요원들 진짜 일취 월장을 하고 있어. 지금. 진화를 한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 진짜 빵 어? 먹는 것 같다. 음, 음 아삭하니 맛있겠다. 오! 샐러드랑 먹어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촉촉할 촉촉 것 같아. 느끼함이 없어. 근데 원래 자체도 느끼함은 없는데. 이제, 네. 이제, 네. 네. 아, 네. 아, 아, 시체... 아, 간다고요? 간다고요? 든다고? 어, 된다고? 와. 오.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번 나야지. 나야지. 아, 음. 다 놀랐어, 이야. 지금.